안녕하세요 여러분 더크입니다 인기가 한풀은 꺾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포켓몬빵 아직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릉에 미팅을 갔다가 우연히 들린 편의점에서 포켓몬빵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려 5개나 발견을 해서 편의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전부 다 구매를 해왔어요 이거 다 사도 돼요? 네 돼요. 다, 다 사신다고요? 네. 여기도 있다. 어, 얘좀 비싸네. 이거는 시즌 2로 나온 거라 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나와요. 아, 그럼 여기도 띠부띠부 띠부띠부 띠부, 띠부, 띠부 실이 들어있어요, 네, 다 있어요 요즘 이 빵이 1,500원인데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4,000원, 5,000원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포켓몬빵을 구매해서 4,000원, 5,000원에 대파리 하려는 분들은 아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대파리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사온 다섯 개의 빵은 제가 먹으면서 빵 맛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빵을 계속 먹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선 로켓단 초코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빵 맛보다는 이 띠부띠부실이 어떤 포켓몬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응? 음 딴, 따다단, 따다단, 쿵, 짝짝, 쿵, 짝짝, 쿵. 이게 뭐야? 아, 딱충이? 뭐, 안 보이는구나. 아, 여기서도 안 보이네요. 아, 이게 하도 빵을 뒤집어 퍼가지고 여기를 더안 보이게 했는데, 노란색이 살짝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 손전등 켜가지고 뭐 하던데 이렇게 하면 보이던데 오 보인다 아 이렇게 하니까 뭐 들어있는지 보이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개봉으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첫번째 제 허캣몬 띠부띠부 씰은 아 보입니다 오머 저한테 딱줄이 다섯개 나올거라고 저주했던 분의 예언은 체년네요 로켓다는 초코롤은 사실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닌데 가격 대비 저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500원,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1500원 당근마켓에서 개파리들한테 사면 은 5000원, 4000원에 살거든요 사실 그 정도 맛은 아니고 이 띠부띠부실도 사실 그 정도 가치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토요일인데 지금 아기가 자고 있거든요 기가 자는 틈을 타서 저는 또 포켓몬빵을 먹어보겠습니다 피카츄 망고 컵케이크 망고 맛인 것 같은데 이게 보관이 냉장 보관이에요 그래서 차에 좀 오래 있었는데 우선 원주에 오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긴 넣었거든요 숟가락이 들었습니다 망고 크림 같아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망고 맛이 너무 강해서 엄청 달것 같았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안쪽에는 망고 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만 없으면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딸기잼만 먹거든요 저는 그리고 여기 컵 밑에 여기 빵 있던 밑에 띠부띠부 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가 보이긴 하는데 아 오늘은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뭔지 딱 보여요 여기서 봐도 대충 봐도 라플라스 실루엣이 지금 보입니다 어? 아니네? 아 질뻑이 두 번째 띠부띠부 실은 질뻑이가 나왔네요 <웃음> 이런 뻑이 푸린의 피치피치슈 라는 빵 인데요 이거는 왠지 복숭아 맛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까 먹었던 피카츄 망고빵도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단 냄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홈런볼 좀큰 홈런볼 느낌인데 안에 피치크림 복숭아 크림이 들어가 있겠죠 순간 띠부띠부실이 두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개 깜짝 놀랐네 이쪽으로 슈가 들어간 구멍이 있고요 지금 옆에서는 루야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음와 어떻게 이런 조합의 맛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원주의 특산물로 복숭아빵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그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신기하다 이거 솔직히 이름만 봤을 때는 먹고 싶은 맛이 아니었는데 이거 다 맛있네요 이게 지금 안에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데 약간 노란색이 보이는데 딴 따다단 따다단 윤겔라? 윤겔란가 아니네? 후딘! 어우 후딘! 윤겔라가 진화하면 후딘이 되잖아요 저그 포켓몬스터 게임할 때 후딘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이코 키네시스가 굉장히 세거든 자네 번째 포켓몬빵 아 저는 원래 빵을 안 좋아하는데 포켓몬때문 에 이제 빵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달콤 달콤바삭 달콤파삭 꼬부기빵 어빵 여기가 꼬부기 등껍질처럼 이렇게 돼 있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뭐 소보루빵 같은 느낌인데? 그냥 소보루 빵이에요 이거 왠지 물, 우유, 커피 뭐 이런 거 없이 먹게 하면 진짜 죽음이겠다 <웃음> 빵은 전체적으로 맛있는데 목이 굉장히 맥히는 빵입니다 뭔가 보이는데 아무튼 좋은 포켓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짜라잔 짜라잔 짜라잔 탕구리? 어우 탕구리 아 탕구리는 귀엽지 어 지금 바로 먹을 건 아닌데 어차피 이제 로켓탄빵 이거 하나 더 남았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띠부띠부실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라잔 짜라자 아 대충 봤는데 여기 바나나같이 생긴게 <웃음>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거? <웃음> 아 누가 봐도 단데기 누가 봐도 단대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포켓몬스터 빵을 먹어봤고요. 제가 나온 띠부띠부실 포켓몬스터는 후디인, 단대기, 질뻑이, 텅구리. 아보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는데 뭐 딱히 좋은 건 없네요 그래도 포켓몬스터 빵이라는 것 자체가 맛이 좋아서 나쁘진 않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굳이 이거를 1500원짜리 빵을 당근마켓이나 막 이런 데서 5000원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사재기 해가지고 대팔이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인데 그 가격에 구매를 안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질 거고 특히나 이거는 식품이잖아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옷돈을 주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다가오면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먹거나 가격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재기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동조돼서는 안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덕질은 조금 오래 걸렸네요 포켓몬스터 빵 덕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